안녕하세요. 채널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도 질문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질문 을 답을 드리려고 코딩 워크샵을 촬영합니다. 될수 있으면 제가 질문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리려고 해요. 아무리 뭐 바쁜 일이 있고 뭐 귀찮고 하더라도 어쨌든 제가 일전에 만들어 놓은 그 그라스퍼 C샵에서 질문이 하나 있었죠. 첫 번째 질문이 그 소괄호 그다음에 new 키워드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영상을 만들어 드렸었는데 거기에 댓글이 하나 또 달렸어요 거기에 이제 뭐라고 달렸냐면 C샵 창을 열면 오른쪽 상단에 다섯 가지 아이콘이 있고 왼쪽 하단에 있는 캐시랑 recover from 캐시에 대한 역할이 어떤 건지 설명해 줄수 있나요 뭐 일반적인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을 주셨는데 저도 이거를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더듬어 봤는데 몇번그 예전 한창 그라서퍼 시작할 때몇번그 실수로 눌러본 적은 몇번 있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이제 텍스트로 쳐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냥 비디오로 만드는 게좀더 나을 것 같고 또 여기에 파생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동영상으로 얼려놓으면 언제든지 사람들이 와서 볼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지금 워크샵을 간단히 비디오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클래스에 대한 그 상속, i n h e r 스 n e 라고 그러죠. 클래스의 상속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고 사실 깊게 들어가면 정말 깊게 들어갈 수 있고 복잡하기도 하고 한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질문이 달린 그 비디오에서도 제가 따로 클래스 부분을 비디오로 만들려고 했는데 어쨌든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린 거고 이것 또한 이거를 듣는다고 해가지고 클래스의 어떤 그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의 상속에 대해서 100% 이해했다기보다도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이해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타겟을 잡고 일단 시작을 해 보면은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C#에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그런 이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페어런 클래스에서 어떤 그큰 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큰 틀을 만들어 주고 실제 임플레멘테이션할 때는 사실 애니멀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죠. 동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동물은 존재하지 않고 추상화된 어떤 하나의 개념이고 강아지, 고양이, 코끼리, 이런 토끼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동물들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떤 그 클래스를 디자인할 때 일반적으로 추상화를 시켜놓고 이 추상화를 임플멘테이션 한다 그러는데 이럴 때 이제 그 각각의 메소드를, 메소드를 이제 실제화 시켜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추상화 시켜놓은 것들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더 복잡하게 뭐 다양하게 패턴들을 만드는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아, 상위 클래스가 있고 상위 클래스에서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에서 자식이 어떤 프로퍼티라든지 메소드를 가져와서 이것들을 상속받아서 어, 이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동물이라는 것에 무브라는 게 있죠. 그리고 강아지도 무브가 있고, 그 다음에 고양이도 무브가 있고, 사람도 무브가 있어요. 다 무브라는 건 존재하죠, 동물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 무브라는 내용적 측면은 다를 거란 말이죠. 강아지는 뭐네 발로 걷는다. 사람은 두 발로 걷는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실제 이행 단계에서는 각각의 실제 클래스에서는 다르게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상위 클래스에서 어떤 추상화를 시켜주고 이것들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오버라이드를 시킨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예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 앱스트라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일반 클래스가 있죠. 이걸 흔히 이제 콘크리트 클래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추상화 시킨 것들을 실제 임플멘테이션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마이 지오메트리 베이스라는 클래스가 여기에 상속이 된 거고 마이 벡터에 그다음에 마이 포인트에도 이 동일한 이 어떻게 보면 부모죠. 이 부모 클래스가 캐스케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 자식 클래스들은 이 부모의 프로퍼티 상속을 받아요. 그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이 지오메트리 사실 제가 이거 뭐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은 뭐 동물로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운다고 했을 때뭐 강아지는 멍멍, 그 다음에 뭐, 오리는 꽥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런 예제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아무래도 크리에이티브 코딩, 그래픽 쪽을 많이 다니니까 제가 일부러 지오메트리 쪽으로 했어요. 회사에서도 주로 뭐, 이쪽 많이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 베이스는 사실 있어요, 클래스가. 라이노 자체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치면은 에러가 나요.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에러가 나요. 그죠? 아 음, 어, 이거는 다른 거구나. 이것도 다 바꿔줘야죠. 이거는 이제, 아, 클래스 이름이랑 아, 똑같이 들어가게 되면 얘를 constructor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미 네임스페이스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 오버라이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my라고 쓴 거고. 자, 다시. my. my, 그면 이제 새로운 네임스페이스에 부딪히지 않는 이름인 거죠. 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근데 이게 여러분들 프로그램은 랭귀지에 따라 달라요. 뭐,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C, C++, 뭐, 자바, Java, 자바스크립트, 뭐, 파이썬 뭐, 뭐, 다 다른데, 그거는 이제 언어들이 어떻게 그 개념화를, 코딩 언어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 개념은 동일해요. 예? 근데 어쨌든 C샵에서는, 우린 지금 C샵을 쓰니까, 이런 식으로 아, 클래스 이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프로퍼티를 집어넣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실제 메소드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클래스 안에 그래서 클래스라는 거는 나중에 제가 클래스 보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사람 그러면은 프로퍼티는 뭐냐 사람의 이름 몸무게 같은 어떤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 이런 메소드 있죠 메소드는 이 가, 소가로 열고 닫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그 예전에 그 동영상에서도 봤듯이 예를 들면 포인트 3D를 하나 만들어도 P 다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보라색 사각형 요거 얘네들은 메소드고 얘네들은 프로퍼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은 어떤 실행,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음, 사람으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이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몸무게, 키 이런 것들을 클래스 안에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패런티시스가 있는 것들은 이제 메소드다. 그래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죠. 먹다. 예를 들면, 뭐 뛰다. 그죠? 만약에 내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다는 행위를 하게 되면 몸무게가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클래스를.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앱스트라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주고 실제 단계에서는 마이 벡터와 마이 포인트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 얘를 상속받아가지고 이제 클래스를 만든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부모가 갖고 있는 이 프로퍼티들이 이 자식한테도 다 전가가 돼요. 예를 들면 부모 같은 경우에는 getString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도 우리 그 C샵 했을 때 어떤 데이터 숫자를 출력을 하려면 예를 들면 int a는 3이라고 했을 때 프린트 한 다음에 a. 해서 toString을 항상 쳐줬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죠? 얘는 자 일단 보죠. 자 대문자로 들어가야지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은 3은 인티저란 말이야, 데이터 타입이. 근데 프린트를 하려면 인풋 자체가 오직 스트링이 들어와야 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문자, 스트링으로 캐스트를 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getString이라는 어떤 그 버츄얼 펑션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식 단계에서 오버라이드를 시켜줘야 돼. 오버라이드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부모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야, 우리는 이런 기능이 필요해. 라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다음에 자식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실제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랑 벡터, 난 벡터야. 라고 벡터라고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클래스 타입을 출력시켜주고, 얘는 포인트니까 포인트야. 라고 출력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1번은 포인트, 3번은 벡터, 4번은 포인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자의 지, 질문으로 가보면 은 제가 C샵 클래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든 다음에 여기 지금 첫번째 이건 뭐 그냥 e x e c u 시키는 거니까 뭐 어려운 거 없고 그 다음에 얘를 클릭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override 하고 void 한 다음에 before script, after script이라고 나오죠 예. 지금 우리가 알,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C샵 컴포넌트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이런 클래스인 거예요 이런 클래스 그러니까 데이빗 이 친구가 만들 때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 컴포넌트를 만들 때마다 이 클래스가 하나씩 생성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코드를 막 쓰는 거란 말이야 여기다가 우리 만의 어떤 디자인 알고리즘을. 근데 감사하게도 특정 몇몇 메소드는 우리가 오버라이트 해가지고 쓸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발자가. 그러니까 네.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똑같이 만들어 놓다고 친다면 전얘 카피하면 되죠. 얘네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오버라이드가 아니라 버츄얼이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 뭐좀 이렇게 패턴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지워놓고.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친다면 여기는 뭐투두라고 해주죠. 자 여기도 투두 이렇게 해주고 네.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이제 동일하게 우리도 오버라이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예를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이 오버라이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여러분들 이건 이해되셨죠? 지금 왜이 오버라이드란 키워드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왜 오버라이드란 키워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과연 이 이스코브는 뭔가 또 이스코브는 뭔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보 제가 여기서 디스라고 쳐볼게요. 디스라고다 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펑션들이 있죠. after, run script, before, run script도 있고, 뭐 drawing, viewport, mesh도 있고 쭉 여러 가지, 얘네들은 이제 프로퍼티죠. 라이너 도큐멘트, 도큐멘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거죠. 얘가지고서뭐 레이어라든지 이런 거 액세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스 다 쳐가지고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펑션들이 다 있어요. 존재하죠. 프린트도 어, 있고요. 그냥 이니 지금 제가 여기서 디스라고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내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나 만들어놨어. 예를 들면, 지금 볼까요? 얘는 그냥 프라이빗이고 바로 나오죠? 그럼 똑같이 만들죠. 뭐, 런 스크립트라고 하나 만들어, 만들어가지고, 런 스크립트 해가지고, 파라미터는 없고, 여기서 제가, 그니까, 러 결국, 지금 이 스콥, 여기 중괄로 있죠? 이중괄호 스콥과 이중괄호 스콥, 스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쟤도 디스쳐서 다치게 되면은, after 스크립, before 스크립 뜨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스치면은, after before 뜨죠? 예, 이런 식으로 이 클래, 지금 이 하나의 클래스를 어떻게 우리가 디컴포즈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멤버 가보면은 각각의 멤버들 있죠 그러니까 프로퍼티죠 프로퍼티 property. 우리의 프로퍼티는 xyz죠 여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있고 근데 지금 다 록이 걸려있죠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라스포퍼 스크립트 인스턴스에서 부모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인스턴스를 받아온 거죠 스크립트 인스턴스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도 똑같죠 마이벡터도 지금 이 위에 상위 클래스에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데이빗이 친구가 그라스포퍼를 디자인할 때 아, 시샵 뭐시샵이 시플 시풀, 시로만들었다저 어디서 본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시샵에서 이제 이 친구가 그 자기가 만든 시플 코어 알고리즘을 그 액세스할 때 시샵으로 와퍼를 만들어 놓고 어디선가 흔히 이제 인캡슐레이 시켜놓은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건들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와 v a t e 이 있거든요. p r i v a t e 은이 클래스 안에서밖에 액세스를 못 해요. 자식도 액세스 못 해요. 예. 왜냐면한번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protect는 밖에서 액세스 못해요. 하지만 자식은 액세스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몇 개의 s e c u r 레벨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공부하시면 이해가 제이 되시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딘가 만들어 놓고 그걸 받아서 실제 이 단계에서 이제 이행을 제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일단 이걸 지우고 이걸 지우고 이건 이해됐으니까 닫을게요. 닫고 자, 깨지지 않게 하고 다다다 죠 이왕이면은 자 이렇게 해주고 음참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숙제가 하나 있는데 <웃음> 자 잠깐만요 백지 아 보이드 일단 타입이 들어가 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좋습니다 지금 일단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숙제가 뭐냐면 아 음, 지금 각각의 제가 마이 벡터를 하나 만들어놨죠. 아, 마이 포인트 하나 만들고 벡터 하나 만들고 포인트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벡터 하나 만들고 포인트 만들고 아, 다시. 결국에는 포인트 만들고 벡터 만들고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실행이 될때 베이스도 같이 실행을 시켜주죠. 근데 베이스에서는 뭐가 실행이 되냐면은 아이디. ID. 아이디가 있어요. 아 여기구나. 아, 예. getID 해가지고 얘는 0번부터죠. 아이디가. 그래서 내가 지오메트리를 하나 만들 때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m y g e o m e t r y b a s e c 클래스를한 번씩 시, 그러니까 인스턴스 그러니까 그 오브젝트를 만들 때마다 얘가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씩 숫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만들었을 때는 포인트가 첫 번째 아이디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벡터는 세 번째고, 포인트는 네 번째라고 나오거든요. 원래는 1, 2, 3 나와야 되는데, 왜 1, 3, 4가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근데 뭐, 좀 뭐, 트리키 하긴 한데, 한번 봐보세요. 예. 네. 뭐, 질문은 괜히 들었나? 어쨌든 한번 보시고, 어왜순 1, 2, 3을 기대했는데, 왜 1, 3, 4가 나오는지 한번 댓글로 답을 한번 줘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거를 준비한 걸 열어보면, 여기 지금 before script랑 after script라는 게 있죠? 제가 이제 이걸 실행했으면 나오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서만 작업을 하는데, 사실 function 그 안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할 때마다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사실은 매번 실행이 되고 지워지고, 실행이 되고 지워지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 특별히 플러스 퍼 가지고서 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타임베이스로 뭐 같은 거막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고 그러니까 전 타임프레임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계산해서 앞에 타임프레임에 뭔가 영향을 줘야 될때 그때 이제 요 밖에다가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밖에다 선언을 한다는 건 뭐냐면 얘가 로컬 베열리블이 아니라 글로벌 베열리블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이 클래스 안에서만 또 로컬이긴 한데 뭐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 여기서 보면은 MyBase, 그러니까 X가 들어왔죠? 여기 X가 들어왔어. X는 지금 5죠? 근데 5는 지금 MyValue라는 거에다가 더했어요. 그럼 결국 15가 되겠죠? 예. 15가 되고 그 상태에서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될때이 펑션이 한번 트리거가 돼요. 그래서 15에서 16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숫자 하나를 i n c r 했죠? 예. 그 다음에 스크립트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my v a 가 16이 나오는 거고 이 16을 출력한 다음에 화면에 찍은 다음에 그다음에 한번더 실행이 돼요 그럼 17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얘를 한번 OK 누르고 한번 또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어쨌든 지금 이게 실행이 안된 건데 제가 한번 다시 트리거를 해 볼게요. 다시 얘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트리거를 시켜 보면은 23으로 올라갔죠. 이번에는 왜냐면 지금 과거의 값이 업데이트된 값이 여기 저장이 고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막 움직일 때마다 계속 이 숫자대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은 우린 얘를 한 번도 리셋을 해준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스크립트가 실행되기 전에 한번더 숫자를 올리고 끝난 다음에 한번더 얘를 음, 올려 주는 거죠. 그래서 뭐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 컴포넌트가 실행될 때즉 여기 런 스크립트가 실행될 때그 스크립트를 그 전에 한번 execute 시켜 주고 끝난 다음에 엑스큐 시켜주고. 예를 들면, 은 뭐, 유니티 익숙하신 분들 보면은, 유니티에도 보면은 업데이트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업데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하기 전에 또 다른 어떤 칼큐레이션 할 수도 있고, 그 후에 할 수도 있고, 뭐 렌더러도 렌더링 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 업데이트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해 주면은, 내가 뭔가를 계산해. 그라소프에서는 여기서 스크립팅을 주로 하는데, 이 전에 뭔가 프리 프로세스 할게 있냐, 포스트 프로세스 할거 있냐, 이거에 대한 거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이거 제가 리셋하는 걸 한번 만들어보죠. 여기서 보면은, y를 제가,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리셋 해가지고, 아, 뭐, 불리언 밸류 하나 줄게요. 그래서 불리언 토글 하나 준다. 토글 아, 말고, 버튼. 버튼 한번 만들어주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자, true, false, true, false, 뜨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어주고, 데이터 타입 맞춰줘야겠죠? 불 맞춰주고, 윗단에서 만약에 리셋이 아, t r 면 myValue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이거는 지금 이 로컬 c a l v a r 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돼요 혹은 이렇게 this라는 컨텍스트를 써져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은 이제 리셋이 될거예요자 플레이 시키고 보면은 내가 데이터를 계속 들어갈 때마다 어떤 컴퓨테이션이 일어나고 이 데이터를 계속 갖고 있는 컴포넌트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옵티마이제이션을 다시 하려그래 그럴 경우 이제 리셋 눌러주게 되면 다시 이제 실행이 되겠죠. 예. 아 이거 얘를 후, 후반에 놓아볼까? 이렇게 해주고 리셋 네네뭐 예. 예, 정확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개념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before script와 after script는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어몇개더 만들어지죠? 뭐 바운딩 박스라든지 그 다음에 draw viewport mesh랑 wire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저도 처음 그냥 봤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자 우선은 이 바운딩 박스부터 보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어 이게 뭐지 했는데 사실 이세 개가 뭐지 했거든요 딱 이름 보고도 좀인트티브하게안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 바운딩 박스라는 건 되게 그러니까 되게, 되게 일반적인 텀이에요 그래픽스에서 쓰는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가 뭔지를 보면 특별히 이제 뭐 게임 엔진 같은 거라든지 뭐 옵티마이제이션할때 컬루전 디텍션 할때 많이 쓰거든요 결국 뭐냐면 어, 어느 오브젝트의 말 그대로 그냥 이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바운딩 박스죠 이것도 바운딩 박스죠 이것도 바운딩 박스죠. 이것도 바운딩 박스죠. 일반적으로 콜루전을 계산할 때이매쉬를다 뜯어서 할수 없기 때문에 하면 해요 근데 컴퓨테이션널리 익스펜시브 하다 그러거든요 비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운딩 박스를 따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요게 바운딩 박스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어떤 누군가가 또 질문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링크를 보시면은 지금 이 데이빗이 이제 답을 준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데스 버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픽스 버퍼죠. 뎁스 버퍼의 어떤 그 프론트와 백의 리미트를 이제 가이드해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이제 클리핑이라는 개념이랑도 연결이 좀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클리피, 클리핑 클리핑 박스라는 게 있죠. 이 클리핑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뭘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 혹시 뭐스데스맥스 같은 거 해보신 분들 아시다시피 카메라 옵션에 보면은 니어랑 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얼마큼 가까운 거부터 화면에 보여주고 얼마큼 멀리는 있거터 까지만 보여주고그 위는 안 보이거든요. 예, 요런게 이게 Open GL 웹 GL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그 기본적으로 카메라 프로퍼티 안에 들어가요. 그 매트릭스 칼큘레이션 할 때. 그래서 이게 3D Max에서 있는 파라미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로우 레벨에서 Open GL 웹 GL에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각형에 카메라가 가까이 가서 이 n 어 클리핑 플레인이 요만큼 잡아 먹고 들어가면 요 부분이 그냥 그 뒷부분까지 렌더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클리핑 플랜이다라는 이제 개념을 조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뭐 이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 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near랑 far로 클립을 해서 요 안에 들어가는 이 공간이 실제 이 공간 안에 있는 벌텍스들을 실제 그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카메라 프로젝션까지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로컬 월드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그 웹제 혹은 오픈제대에서 그 매트릭스 칼큘레이션 하는데 니어파 클리핑이 쓰인다. 그러면 이 질문으로 제가 대충 유추를 해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 우리가 뭔가 화면을 그리게 됐을 경우에 이 화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뭐 우리가 뭔가 이 지오메트리 여기다 그렸을 경우에 얘들이 어쨌든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픽스 버퍼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들어간 다음에 이 라이노 뷰포트에서 그림을 그려야 될거 아니에요. 화면에다가 그럴 경우에 어떤 일단 그 클리핑 플랜에 대해서 좀더 세이프한 어떤 그 일단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클리핑 플랜 같은 계산하기도 좀 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어도 이 컴포넌트에서 던져 그러니까 내 뱉는 벌텍스들이 한계점이 미니멈, 맥시멈이 어딘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이노의 렌더러 엔진에서 어떤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나 보죠 저도 잘 그냥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지금 제가 예제로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이거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 랜덤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음 포인트를 천 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기본적으로 민맥스 잡는 그냥 단순한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좋은 플락티스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인트 어 있나? int max number? 잠시만요. 지금 제가 방금 구글링을 했는데 사실은 min 값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max 값이 들어가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하나 볼까요? 애러안 나죠. 자 그러면 여기도 여기는 이제 min 값이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max 를 구해야 되니까 반대 끝자락에 있는 거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죠. 사실 이건 좋은 프랙티스냐는 이게 더 좋은 프랙티스예요. 프라트,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min pt 와 max pt 는 각각의 반대 지점의 맥스 값을 갖고 있죠. 그 상태에서 그 포인트들을 루프를 돌면서 이거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 같은 경우에는 X가 이 포인트 주어진 포인트보다 작다면 갱신해주고 X, Y, Z 맥스 같은 경우도 내가 갖고 있는 맥스 포인트 X보다 크다면 갱신시켜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옵셋이라는 페라멘터를 넣어줬는데 별거 없고 그냥 0으로 주게 되면 정확하게 바운딩 박스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각각의 뭐 메쉬든 서피스든 동일하게 계산해요. 예. 그래서 주어진 지오메트리에서 가장 작은 미니멈, 맥시멈을 두 개를 갖고 계산을 한 거고 이걸 가지고 제가 라이노에 있는 바운딩 박스라는 클래스를 받아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민맥스 업데이트 시켜준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B에다가 제가 뺐을 거예요. B에다가. 지오 해가지고 지오매트가 리 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쉐입이든지 다 포인트도 받을 수 있고 어, 바운딩 박스도 받을 수 있고. 자, 이 바운딩 박스 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 get set 함수션이 있는데 get set. 예.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어쨌든 이 리턴 밸류에서 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지금 이 클래스, 이 전체 클래스의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어주고. 바운딩 박스를요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가 계산된 걸 여기다 업데이트 시켜 줬죠 그 다음에 얘를 이런 식으로 리턴을 시켜 줬어요 네. 그래서 이게 딱히 뭘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저도 궁금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 봤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는 어 여기 보면은 드라 r 뷰포트 메쉬가 있고 드라워 비포트 와이어스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구글 서치를 해보니까 몇개 이제 예제들이 나오더라고래서 이제 제가 그 예제들을 한번 이행을 시켜봤는데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라소퍼 자체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뭔가 지오메트를 만들고 A, B 해가지고 아웃풋으로 끄집어내죠. 만약에 제가 A에서 A를 끄집어내지 않고 B도 끄집어내지 않으면 아무 오브젝트도 나오지 않겠죠. 예, 네. 그쵸? MT가 되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메소드, 이 메소드를 통해 하게 되면은, 어, 화면에 지금 이 안에서 그려지는 것들을 따로 리턴 안 시키더라도 바로 화면에 그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연관성이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라스프 플러그인을 봤는데, 막 쉐이더 써가지고 막 뭔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랑도 연결이 되 있지 않나라고 그냥 추측을 그냥 해봐요. 그래서, 이건 제가 어떻게 한번 그 구현을 시켜봤냐면, 일단 메쉬를 하나 받아, 받아왔어요. 그래서 메쉬는 스피어 하나 만들고, 이렇게. 스피어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메쉬로 컨버트 시킨 다음에, 메쉬를 메쉬로줬고그 다음에 메쉬 타입으로 바꿔줬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클래스 안에, 이 클래스 안에 제가 그 로컬 베리어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메쉬를 만들어 놓고, 이 디스 컨텍스트는 얘를 가 갈키겠죠. 그래서 이 메시는 이 메시고, 그다음에 이 메시는 이 메시고 해가지고 제가 이 데이터를 여기다 업데이트 시킨 거죠 결론 적으로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여기 보면 아그멘트 있죠? 이그라스워퍼 퓨리뷰라는 이 아그 아그멘트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아 이런 식으로도 많이 패턴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이 이 내부에서 따로 액세스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파라미터를 던져주는 거야 이쪽으로. 그래서 얘를 갖고 닫히게 되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 도큐먼트도 들어가고, 뷰포트, 뭐, 뭐 쉐이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히 어, 디스플레이하고 그다음에 드라우메쉬 쉐이드 해가지고 이메쉬를 연결을 시켜준 거죠. 예. 그다음에 이두 번째 파라미터가 뭐야? 자 볼까요? 이고또끝나고끝나고 시 해볼게요. 아, 처음부터 해보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드라우 아, 뭐였지? 아까 드라우메 시, 쉐이디드. 넣어주면 은첫 번째 건 메시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머티리얼 넣어달라.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도 똑 동일하게 메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머티리얼인데 그냥, 가, 그냥 얘를 지우고, 일단 파라미터가 뭐 들어가는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시스템에서 예를 들면 제가 뭐, 뭐 그린 넣브깔 그린. 그린에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에러가 나네요. 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진짜 쉐이드 모드를 바꿔볼게요. 쉐이디드 프리뷰를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그린이 나오죠. 예, 우리가 지정된 컬러. 아웃풋을 따로 안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오버라이트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원래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하이잭 해가지고 그 직접 그래픽스 카드로 던져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마찬가지죠. 어 얘는 이번에는 이제 얘는 뭐 쉐이디드라고 해 봤을 경우 얘는 와이어 프레임에 해당되는 앤거 같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플레이시켜 주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블랙이 나오겠죠 얘는 뭐 레드로 바꿔 볼까요 레드 뭐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 것 같은데 예뭐 네. 이렇게 레드로 바꿔 보고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냥 제가 이 메시를 집어넣고 와이어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펑션을 제가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세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풋이 라이노메시가 들어오고 아웃풋은 그이 각각의 벌티스들의 연결한 그 와이어 프레임을 리턴해주는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요정도로 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겠죠 여기 보면 뭐 캐시랑 리무브 캐시라는 게 있는데 어, 이것도 이제 제가 그냥 예측을 해보면 Um,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브라우징 할때 내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들은 캐시가 돼 있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뭐 패스워드 라든지 아니면 내가 자주 들어가는 무슨 게시판이 있으면 그 게시판에 항상 들어있는 뭐 이미지들 같은 경우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서 캐시에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만약에 다 지우게 되면은 다시 그 사이트 들어가면 다시 또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니까 물론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 캐시가 아예 돼있으면더 빠르게 그 다음에 데이터 요금도 적게 쓰면서 계속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시에 라이노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라스퍼가 만약에 라이노랑 라이노 혹은 그라스퍼가 갑자기 크래시가 나면은 다시 열면은 아어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작업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열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캐시의 도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이거 캐시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리무브 캐시 할 거냐 그럼 기존에 있는 캐시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저도 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거여 가지고 뭐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이거를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되나 <웃음> 하는 생각을 해요 뭐 어차피 이건 되게 그라스퍼 특정 지어진 펑션들이기 때문에 뭐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우리가 뭐 크리에이티브 코딩을 하거나 컴퓨테이션 디자인 할때 뭐 그렇게 영향은 뭐안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정말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뭐 폰트 그죠? 네, 폰트 같은 거 크기 정할 수 있고, 얘는 이제 슈링크할 거냐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클릭을 클릭을 하고 여러 개 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버튼을 눌러놓으면 이렇게 슈링크가 되죠. 네. 그래서 열면은 열면은 이렇게 나오고 또 클릭하면 슈링크가 되고 네. 다시 클릭하면 다 주고, 네. 전 이거 귀찮아 가지고 그냥 이게 끄고 쓰는데 이런 네, 식으로. 그러면은 얼추 다된것 같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질문 주시는 부분들 굉장히 감사하고 또 내가 궁금하면 다른 사람들도 궁금하니까 또 제가 아는 선상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볼 수도 있고 또 후배들이 궁금한 후배들도 와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질문 주신 분에게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제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좀 저도 답변을 최대한 도움이 되고 좀 빠르게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길 응원합니다. 화이팅.